충성, 필승, 아니아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편집한 영상이고요. 오늘은 2012년 국군의 날 73주년이라고 해요. 사진 속 연예인은 공군은 조인성, 희변되는 현빈이에요 육군은 아니아니가 직접 그린 캐릭터예요. <웃음> 국군의 날은 대한민국 국군의 장사를 기념하며 국군의 유용을 세기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기념일로 매월 10월 1일인데요. 우리나라 국군의 날 유래에 대해 알아볼까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어떤 경위로 저장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흔히 알려진 상식은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6.25 전쟁 당시 반격하던 6.9.3 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도파한 날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방무 군산편차연구소의 국방사본 전문가들은 국군의 날 제정 당시 자료에서는 국군의 날에당긴 핵심 의미를 육군, 해군, 공군의 단결과 국군의 사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0월 2 국군의 날은 1956년 국무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 국군의 날 재정 제안서와 심의 경각포등 관련 공무선에는 국군의 날제안 이유와 배경에 대해 상군 통합의 정신과 국군의 사기 그리고 국민의 국방 사상을 함양하는데 바탕을 두고 재정 시간을 전략한다고 설명하고있으며 상식과 달리 3파전 도파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군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군별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해 기념 행사를 별도로 가져오게 되고 육군은 1946년 1월 15일 조선 국방경미대가 창선될 날이고 해군을 1945년 11월 11일 해군의 뿌리가 되는 해방병단의 창설일을 기념으로 가가 삼았으며 해병대 또한 1949년 4월 15일을 창설일로 기념했습니다. 그후 1955년 각국의 기념일을 대, 대통령, 1 84호 공식화할 때, 육군은 창설일이 아닌 38선을 전면 돈파한 날인 10월 2일로 기념일 변경하게 되어, 이렇듯 국군의 날이 제정되기 전에는 각 군마다 창서일을 자체적으로 기념했으나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는 종례 군별 기념일을 10월 1일로 통합 국군의 날을 제정한 것입니다. 국방부군사 편찬 연구소의 백기인 연구원은 10월 1일은 공군이 창선되면서 육해 공군의 장구 체제를 완성한 날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군의 날 의미는 상선기념일 차원이 아니라 국군의 일체의 건과 민군, 군인의 합합을 상징하는 축제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깔린 음악은 이등병의 편지고요. 마지막으로 국군의 날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멘트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一名红星喜欢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러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세요. 우리나라 이땅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며 기리겠습니다 사랑해요.